안녕하세요 피터옥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투싼 NX4 순정 LED 테일램프 장착입니다 투싼의 디자인 아이덴티티 중 하나인 테일램프를 LED로 바꾸고자 입고되었습니다 할로겐 사양에서는 중앙 미등라인이 점등되지 않으며 정지등 역시 아웃사이드 램프에서만 작동하게 됩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전고 타입은 밝기가 흐릿하고 힘없어 보이죠 준비한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모두 현대모비스 정품으로 준비했으며 인사이드 램프와 아웃사이드 램프로 나뉩니다 인사이드의 경우 크기가 정말 큰 편이네요 미등과 정지등 모두 LED를 지원하고요 전용 커넥터를 사용해 작업할 예정입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 탈거 및 캡을 씌워 접촉을 방지해줍니다 먼저 램프 주변을 마스킹 해주고요 트렁크 인사이드 트림을 모두 탈거합니다. 아웃사이드 램프를 탈거하고요. 상단 외부 가니쉬를 먼저 조심스럽게 탈거 후 인사이드 램프를 탈거합니다. 할로겐에서 l e d 로 변경 시 커넥터가 맞지 않는데요. 사양에 맞는 전용 커넥터를 사용해 연결해줍니다. 신규로 추가되는 배선은 면 테이프로 테이핑한 후 순정 라인을 따라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 꼼꼼하게 고정시켜주고요. 깔끔하죠? 신품 테일램프들을 장착합니다. 배터리를 연결해 작동시켜봅니다. 떨림 없이 시원하고 밝게 잘 들어오네요. 미등, 정지 등 모두 잘 작동합니다. 탈거역순 조립을 진행합니다. 보호필름을 제거하고요. 완성되었습니다. NX4의 디자인 아이덴티티 중 하나인 LED 테일램프로 바뀌니 제 모습을 찾은 것 같네요. 램프 끝에서 끝까지 이어지는 LED 라인도 훌륭하구요. 테일램프는 타 차종과 비교해 정말 멋진 디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의 모습입니다. 기존 아웃사이드에만 점등되던 브레이크 등이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모두 선명하게 점등되며 뒷차량에게 정지 의사를 보다 확실하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이상 투싼 NS4 순정 LED 테일램프 장착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